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아니 일단은 레벨 17이 돼야 되는데, 길드가 17이잖아. 자, 다시 한번 상점에서 두개 샀죠. 자, 소환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갑니다. 여기 또 모았어요. 자, 선생님들 갑시다. 레츠고 자, 독고 경이 안녕하세요? 자사이 n 마 원펀치 날려줍니다 자 명존세 자원 명존세 명치 원펀치 빡 제발 아 p u n 데 이거 p u n 잖아우아 힘을 합 힘을 합치을정상할정있할아후어 아, 오 n c 아 진짜 쓰레기만 골라놓 n c h 네 미치겠네. 아, 진짜 안뜨네 어, 아, 오지게 안요 자, 이 후케가오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 후케가오가 어느정도까지 될까요? 자, 후케가오 센세 아, 디네, 아, 드래기네 아까 닥터 지너스가 좋은거네 아, 진짜 토할 것 같다, 진짜 자, 갑니다 자 10개 또 모았어요 이것도 안되면 진짜 화가 진짜 이빨이 날것 같은데 출발 전율의 타치마켓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아 제발 사이타마 왕판치 명존세 오 노란거 나왔어 좋아요 여러분 SSR 뜹니다 난 너희가 원했던 신인류의 완성형이야 아 아수라 또 나왔네 여기도 아수라 나왔네 어 여기도 아수..여기서 아수라 또 나왔네 어양쪽다 아수라가 있네요 야 나머지 다구대입니다 오쒸 와뭐 아수라.. 와뭐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만 오지게나 오죠? 계속 나오네. 아수라 하라는 거예요. <웃음> 그러게 아수라의 달인이 되라는 거 같은데 이쯤 되면 그래도 이제 하나 있으니까 좀 든든하긴 하네요. 아이거 구대기 계정 될 뻔했는데 이 계정이 이렇게 소생합니다. 구대기 계정 될 뻔했는데 소생했다아안구대기들될 뻔했는데. 장 소생기했네. 자 출발합시다. 자, 자. 자 돌파. 자 돌파인데 이거 다 다시 자탕 대의 돌파. 좋아요 오늘 아수라의 날이다. 아수라 발발타.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. 자, 요거 다시 목기떼 아아... <목소리> 캐릭터 스킬 뭐야 어, 엄청 세지고 있다 아스라이 펀치보다 사이타마의 평타가 좋다는 게 진지 그렇지 자, 여러분 이제 진영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, 이제 구데기도좀 바꾸겠습니다 짜는, 해머헤드를 뺄까, 모스키토 소녀를 뺄까? 안 뜬다니까, 안 떠요. 안 떠요, 안 떠요. 야, 아수라가 들어오니까 이게 야, 아수라가 들어오니까 그냥 다 한방띤데? <웃음> 아수라 들어오니까 다 한방띠야 아, 진어스 박사 힐러라고? 유일한 힐러야?